챕터 4 도전 지금 완전 의욕이 넘치는 초반 <웃음> 와 공기가 진짜 좋네요 공기가 진짜 맑아요 와 아, 아, <웃음> 아, 아, 초록초록해. 조롭조롭게. 초록 A few moments later. 후. 힘들어요. 네. 등산까지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아직 한참이죠. 아, 우리 정말 시합 파고면 안 돼요? 아, 진짜 더할 것 같아요. 또 진짜 더할 것 같아요. <웃음> 네, <학기> 좋아. <웃음> <좋아할 것 같아. 웃음> 네, 정상입니다. <드디어 웃음> 예. 정상입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정상이 봐. 정상입다 <웃음> 정치가 진짜 죽이네요, 쟤. 어, 괜찮아요? 아, 왜? 죽어요 괜찮아요? 어, 죽어요? 괜찮아요? 아니, 정치가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아 <웃음> 죽을만큼 아름답다. 아 그런 느낌이죠. <웃음> 우와, 날씨 진짜 좋아. 야호! 야호! 안 됩니다. 한텐 지상이 놀라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웃음> <그냥>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웃음>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웃음> 다내 거야. <웃음> 산에서 점심 먹으니까 더 꿀맛이네. 진짜 완전 맛있었다. 하산합시다. <웃음> 와 하산 오오 조심해야 돼요. 하산할 때 위험하다 있어. 파이팅. 아, 다리 진짜 무색거려요아눈 <웃음> 나갔어요. 억어줘요 어, 억어줘요 아 실수야 뭐 있나요? 어요실수 뭐예요? 어, 뭐예요? 아, 어요아다왔는데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퍼지면 어떡해요 자! 알았어 자, 어볼까? Yes. 예. 찮 예! 니습니다예찮습니다습니다 예. 찮습니다습니다 예. 아, 예. 아. 아. 예. 예. 예. 예. 어, 찮습니다다 처음이자 마지막 등산 도전기 끝! 여러분은 등산을 좋아하나요? 한국에서 어떤 산을 가봤나요? 여러분이 가봤던 산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열린 한국어 교실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아, 어, 나못 가겠어요.